짜잔~~ 와 하하하 와 지금 찍고 있어요? 네와 하하하하하 하하 소감 한마디 어~~ 아 진짜 뭐지 저만의 마이크를 갖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또 선물해주신 우리 또 비비님과 매니저님 버람매니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또 자칭 핑크 공주라 가지고 <웃음> <웃음> 아또 열심히 또 노래하고 또새더어 우리 또더 번창하는 주믹스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아 개봉기 하세요. 개봉기죠. 뭐요? 개봉기 하세요. 아 맞다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봤어요. 아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핑크.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동 우산입니다. 와 <웃음> 우동 우산. 자 이거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와와 <웃음> 무게감도 오 좋습니다. 무아요 네! 무거운데 너무 좋아요 와 와, <scariest> <감상해>. 이거는... <harsh> 감사합니다 와 와아아아 어? 이건 어이 뭐예요? 와아와와저 편지 읽어, 읽어봐도 될까요? 와와 귀여운 와, <웃음> 또 이렇게 어, 커디, 뒤에서 쿼디씨가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웃음> 와와 굉장히 귀여운 자읽어봐 되나요? 자 마이디얼 개헌씨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주셔서 고마워요 하트 내년엔 정말 우리가 서로 더 값진 결실을 낼수 있길 겨운 씨에게 늘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랄게요. 보람, 영준. 와 감사합니다. 와 이런 쪽지를 제가 이제 선물 개봉기 하겠습니다. 우와우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너무 추웠는데. 우와 디퓨저. 아 제가 손톱이 좀 짧아가지고. 와. 우 와, 엄청 뭐 예쁜 거 들어 있어요. 와! 티이가네 음, <웃음> 와. 에. 와. 이거 뭔가 고급이다. 우와. 엄청 고 이거 이거를 뭐라고? <웃음> 비 아, 비코. 네, 비커 비콘가? 아니. 우와. 엄청 뭐 인상은 두가는.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대용량이에요. 우와. <웃음> 향이 우와, 향을 맡아 볼게요. 타이미 가든. 오! 야, 아 뜯기 아까운데. 뚝뚝해. 찌지 마요. 아 네. 오! 오 가든 냄새가 나요. 와. 가든 냄새가 뭔가요? 저기 저기 무슨 가든 복집 아니면 무슨 가든? 아 허브온실가 허브온실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허브온실 같은 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와. 뭐요? 아,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는> <drivingBRUN> <목소리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하나 맡아 오 오. 오. 우와. 허브 온실가. 허브 온실. 우와. 같은 향. 우와. 우와.